이곳이 <놀람> 낚는이 <놀람> <목소리> <목소리> 재밌게 놀아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넘어가야 <목소리> <군나> 돼? 는미아 <웃음> <목소리> 너무 날씨 너무 좋다. <웃음> 너무 좋다. 대 <목소리> 진짜 야다아 <반>, <웃음> 근데 그런 날이 있어. 어? 미쳤는 응. 뭔가 치어 는거 같잖아 한쪽까지 잘 뺐어 이거 <웃음> 뭐야? 음. <웃음> 음. 아, 약간 사당구에 자꾸 러가고 빵도 먹고 가, 그래서 빵도 먹고 막 같이 있이이을 거야. 가 그리고 이거 그냥 빵 우리 두개 찍을래? <목소리> 어? 잘하면 나오겠네. <웃음> 아아니이개빨 아, 어, 아니야! 아니잘너 <웃음> 아까 나갈았으나안 <웃음> 보여! 아, 그래? 안보이 내가 일 보다 빨리! 빨리 골라! 어, 빨리! 빨리! 어머! 났어? <웃음> 야! 그거 중에어 나몇초 남았길래. 그게 렇 월까지 가고 싶지 않지? 아니 다해은는쭉딱 가게 되면 가자. 그래. 가기로 그래. 먼저 해야 되나? 무슨 뭐 먹지? 나 먹고 싶긴 한데. 나는 초 케이크 중에 하나 먹고 싶은데 뭐야? 아닌가? 빅토리야? 휴라멸식 마스크 잡아 이거는 응여네 좋아 어디 앉 괜찮은데? 아니 내가 누를 수 있어 이거 너무 이쁘지? 나 너가 마음에 들었어 다 했는데 좀 떨어지는 했어 괜찮게 잘다 먹었어? 섞어도 돼? 음, 먹어볼래? 엄진 아, 겁나 쫀쫀해. 아우 응. 야 오늘 해 진짜 쩐다. 아까 해안 난다고 막 짜증 내는 거 그래도 응. 알아. 알아? 똑똑하네, 똑똑해. 그래도 똑똑해. 빨리 해. 빨리 해. 빨 해. 해. 빨리 해. 빨리 해. 해. 이거도어 맞지. 어다진안어야지 내 버스 오는데? 그 느낌. 아, 아니. 걸어서 반포 한강 간 느낌. 그래서, 맞아. 운동할 겸 걸어다녀도 되겠는데, 여기? 응. 야, 아야. 도 신호 켜졌어 빨리 가야 돼. 아, 천천히 가는데너 그냥 건너기 김에 건너. 당진터미널. 당진 <웃음> 아 조금만 늦게 됐지 <웃음> 뭐야 여기 나오네 시간 봐봐 어, 약간 어. 내가 보여줄게 앉아서 써있네 여기 아 여기는 자석이다 자석 좌석 나와 이렇게 써있는데? 이거 내가 굴른 자석이거든? 맞아 응 그럼 이번에 그냥 아빛반사 그 너무 추운 아니에요. 거 아니야? 뭐야 이렇게 뿌에 성미 마지막으로 한번더 얼굴 진짜 몇달 몇 만이냐? 우리 1월 달에 만나고 안 만났지 근데 웃긴 건 전화 너무 자주 해가지고 맨날 만난 거 같아 아 그리고 너랑 나랑 그게 딱 맞았어 응, 응. 그래서 전화를 자주 했던 거지 유일한 시가철원이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, 그러네 아, 그냥 안 태워래 멀쭘 <웃음> 하긴 힘들다 같 진짜 응. 조심히 가어 5번, 5번.